여기 저 여러분들 레벨기 이거 많이 써보신 분레벨을 써보신 분잘 음, 아시겠네요 이것이 어떤 걸 어떤 걸 기초로 이걸 만들었을까요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이거 없을 때는 뭘로 했냐면 삼각추로 했어요 삼각추 봤죠 삼각추 생각 추가. 나는 어, 지금도 그게 편 해요. 지금도. 이것이 뭐론 편하지만은 너 그게 그래서 여기 안에는 그 생각 삼각, 작은 생각 추가 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시면되고요 얘를 얘를 켤 때는 이걸 여기를 켜야 되거든요. 이게 온오프거든요. 온오프인데 이걸 갖다가 원시켜 놓고 원시켜 놓고 원시키면은 바닥에 이와 같은 점이 생겨요. 붉은 점이 생겨요. 이게 기존 점이 되겠죠. <웃음> 이 상태에서 얘를 흔든다든가, 얘를, 얘를 쓰리뜨리 났는데 하면 이거 빨리 반가져요 빨리 반가져요 그래서 이걸 켜가지고 옮긴다든가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음, 예를 보면, 음, 이거 보면 수평 보는 데가 있어요. 수평. 수평 보는 데. 이게 수운이겠죠수운수운이시야 겨울에도 안, 안 올겠죠. 수평 보는 거. 그래서 항상 여기는 원이 원 안에 작은 원이 응,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수평을 봐야 돼요. 요 수평을 볼 때는 요 다리를 이용한 수평을 봐요. 다리를 이용서 물론 여기가 좀 높은 걸할 때는 스탠드가 또 있어요. 스탠드가 또 스탠드 또 있죠. 여기 와서. 스탠드가 또 좋아요. 있고. 그그 응. 다음에 여기에는 수평과 수직이 있어요. 수평과 수평 초평 수직이 여기에 대, 여기에 있어요. 수평과 수직이요. 그래서 얘는 수평과 수직을 한꺼번에 잡아주는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얘 맥점이 있어요. 얘 맥점.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여기서 어, 직각 간네를간네를 잡아가지고 이 좌와 우로 잡아줬단 말이에요. 잡아줬으면 그린 선을 그렇게 그랬으면은 그렇게 그랬으면은 그것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선과 이선은 정확한 곳이도라면은 어디에 지구 끝에까지 가도 지, 지구 끝에까지 가도 정확하다면은 그렇죠. 여기서 영영영 일초 이쪽이 도만 만 틀리더라도 스텝이 같으면은 멀리 가면 갈수록 버리든지 오물라지든지 하겠죠. 그래서 그런 오차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여기 딱한 번만 딱 써주지. 이걸 또 반디펜에 가져가가지고 또맞춘다든가하면그 이동은 이동은 그런 채에서육안으로볼 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때 이런 데서는 맞겠지요. 모르겠지만 큰데 근데 서는 거기에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써주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2서선 그 잡아줘야 되는 거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는 실내니까 불을 끄면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2주선이 보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낮에 같을 경우에 이런 걸잘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측량사들이 측량하는 거 봤어요? 측량사들이 측량하는 거 거기서 관에 잡아가지고 앞에서 그걸 박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는 거 봤죠? 이런 거 봤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밖에 잡아가지고 말목을 박아가지고 실효해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걸 펴면은 앞에서 나무로 갖다가 채워줘야 이 선이 거기에, 거기에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고 이러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로 가네 가에는직각을 말하는 거예요 가네를 잡아줄 때는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해라 그걸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2500에다가 여기서 내가 여기 기준점에서 2500까지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3800에다가 3 8 0 0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손이 정해졌으면 저쪽은 3 8 0 0 이쪽에서 2500에 해가지고 대각으로 이렇게 재보고 사각형이 정확한 그레슨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변이 똑같으면 사각형이 정확하다고 했어요. 한번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각선을 도 재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벽체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대각선을 받시 재봐야 돼요. 대각선. 재봐가지고이라도 틀리면 나무망치을 쳐가지고 그걸 딱 잡아주고. 딱 다시 어느 지 되면 까치발, 내 거라고 그러죠 까치발 달아가지고 모든 게 잡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고정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얘는 얘는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해라구요 관혹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하냐고 여기서 한번 쥐고 여기서한번되면 정확하게 삼각형이 나오면 되지 않냐고 이런 상황은 맞아요 맞는데 이동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영적점 영역 유추가 있더라도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알아요 여기서 음, 만약에 내가 이 면적에다 집을 짓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 면적에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과연 그지질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방향, 어느 방향으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내 어, 집이든 어, 집을 갖다가 가방 또 받았든 간에, 그걸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못착했고요 도착했고, 어, 그리드선을 그릴 때는, 그리드선을 그릴 때는 내가 짓고자 하는 방향에서, 방향에서 이미의 이미의 기준선을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해야 돼요. 모든 <웃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얘를 켜보면은 이렇게 붉은 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 선을 여기다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고정이 됐으면, 지금부터 뭘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면, 여기에 있는 수평을 봐야 돼요. 여기 수평, 이것은, 이 수평은 다리를, 다리를 조정해서 맞추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안 맞아 들어가요? 한 번씩 보세요. 이, 이 레벨기, 안해 보신 분들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음, 원 안에 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지가 음, 지금 아, 수평에 맞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켜고 수평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내가 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저쪽 끝에는 이제 보이지를 않죠 음. 저기다가 나무를 한개 세어 봐봐요 저기 이제 보면은 저기 저 다이에 표시가 되죠 여기에 음. 여기에 남살 필요 없네요 이렇게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옳지 그렇게 응. 그래서 자 두번을 누르니까는 이쪽에 표시가 되지요 그러면 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 나는 방향을 이렇게 써야 되겠어 그럼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걸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 방향이 이렇게 써어진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이쪽에는 햇빛을 막는 게 있으니까 이쪽 방향을 틀어야지 해가지고 그때 방향을 잡아줄 때 여기서 잡아줘야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실내니까 편이상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 그럼 그쪽에다가 또 아마나 세워야겠죠 되 이쪽에서도 마무으로 세워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필요를 하는 거, 우리가 그러면은, 3,800이다 그러면 3,800을 재고, 4,700, 4,700을 딱 재고, 이 점과, 거기서 저, 저 선에 있는 점, 그 점만 딱 찍으면 끝이에요. 그거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점만 알고, 이 점만 알면은, 이제 레벨기는 꺼도 돼요. 일단 거기에다가 저거 하나 찍어 볼까요? 먼지 후불어버리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저, 점이, 저 점이란 말이에요. 이쪽에다 찍어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알면 얘는 우리가 사용이 끝났어요. 그렇죠? 얘에다가 더 이상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걸 가지고 여기서 뭘 맞추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점과 이점과 저점, 이점과 이점이면 상 끝난 거예요. 이렇게 알고 나서 지금부터는 저 먹통을 가지고 이 먹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데이 우리가 실내에서 이 먹을 이용을 할 때는요 여기서 저기까지 만약에 연결을 했을 때는 중간에서 한잡더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고 한번튕기고한번튕겨주고 해야지 전체를 한 번에 해가지고는.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분이 가져가 볼게요. 그 끝에까지. 끝에까지. 그 점까지. 점에다가, 그, 거기다가, 그 핀을 꼽아주세요. 핀이 있죠? 그거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 핀이 나한테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최대한 많이 당겨줘야 돼요.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땡겨줘안 떨어져요. 이게. 금배지 말고. 이만큼 당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 점에다가 이렇게 눌러주면은, 가운데를 한번 누르세요. 누르면은, 다른 사람이 가운데에 한번 튕겨주고, 저쪽 가운데 한번 튕겨주고. 최대한 높이 들어요. 아니, 튕겨. 그만, 한번 해, 한 번. 그만, 됐어요. 더, 더 높이 들어요. 됐어요. 예,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같 들어줘요. <웃음> 먹, 먹, 먹투를 딱봐데 끓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넣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먹으러 먹을 와가지고, 먹으러 와가지고,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먹, 물을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서. 조금 전에 그전에다가 박아주면은, 핀을 박아주면은, 이쪽에서 잡아다녀서, 잡아 다녀가지고 최대한 최대한 캠핑을 잡는 다음에 여기는 한 방에 되겠죠 한 방에. <목소리> 네. 와이냐 아, 것도 yeah. 아닌가 싶잖아요. <웃음> 자 그리드 선 드는 방법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